피하다, 막다 돌리다, 어verts, v e r t 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Go, 엠포치. 너희 너 연애 아니야? 에이 hey, 이런 걸로 연애하는 이런 게, 걸로 이런 것들 그거 아시잖아요. 코카콜라 <웃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웃음> 손가락 따면 모르세요? 네. 음. 뭐딴건 아니고 여러분 네. 미래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제가 뭐좀 준비를 했습니다. 뭘죠? 미래가 걱정돼서 준비를 했다는 게 뭐지? 좀 처음 들어보는 진짜. 오프닝이라서. <웃음> 자. 아. 커넥트, 커넥트 공단기 맞아요 오늘은 공단기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불투명 미를 해결해 줄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직업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죠 그쵸?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해요 그러면 이건 되게 단기 프로젝트는 아니군요 그러면 네. 네. 왜 준비를 했느냐 네. 2022년도부터 채용 인원들이 좀 증가됐대요 공무원이 그래서 음.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대 음. 여러분한테 기회가 지금 뿐이에요 아아 아, 이래서 지금 이걸 노린 거구나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둘이 또 출연자 내에서 또 그나마 조금 약하죠 브레인들이잖아요. <웃음> 심지이 책이 많아. 딱 응. 봤을 때 과목이 세 개야. 음. 국어, 이거 한국사, 음. 여기 영어 있거든요. 어 응. 어렵지만은 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또 해내는 건또 있기 때문에. 한번 <웃음>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실제로 시험을 치나요? 모의고사를 한번 봅시다. 지금요? 아. 네. 지금 수준은 한번 파악을 해야죠. 아 지금 갑자기? 아. 정말 아 이것도 근데 제 이미지 다망가진단 말이에요. 저 맞아. 그래도 약간 멍청한 이미지는 아니었다고요. 그래 혹시 몰라 우리 그래도 옛날에 공부하던 거 남아 있을 수 있잖아. <웃음> <웃음> <배우사>.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음. 받으신 과목 3 개는 필수 과목 세 가지고 음. 직렬별로도 과목이 있어요. 직렬이 뭔지 아세요? <웃음> 직렬 병렬. 직렬 병렬.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치 이거랑 아, 이거. 아맞아지 이거. 네, 네. 이거. <웃음> <웃음> 저희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직렬은 공무원 직렬이라고 해서 아, 직무 종류입니다. 직무와 직렬과 이제 다른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는 필수 과목 3개 네. 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뭐 시간은 무제한 드릴까요? 아니요. <웃음> 시간이 오케이. 있다고 해서 네.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네. 제한이라도 주세요. 네. 자, 그러면 60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급이래. 위에 적혀있어. 결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아닌 거죠. 결국에 답은 하나예요. 내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 어, 이거 대립을 이루죠. 그렇죠. 상수상 시상 아니에요? 아, 시상이구나. <웃음> 에이, <웃음> <그럼>. <웃음> 판매대 구매. 어, 대립 이루죠. 그렇죠. 공익도 방어. 자, 이러면 시상과 수상입니다. 다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가겠습니다. 시상이랑 수상도 근데 그거 아니야? 시상해주고 수상받는 거. 어, 어 그런 거죠. 그 상주 맞네. 대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웃음> 정한 단어들이 일정 방향성으로 이렇게 해서 <웃음> 육십 문제를 그러게요. 이거는 빠른 보기가 맞다고 봐요. 음...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험 보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빨리포기하겠습니다 예. 네. 구구하지 안 찍었네. 몇 번으로 찍고 있어요? 4번이요 번. 4번. 주주는 3 번으로 찍을 거예요. 아, 아, 리 아, 저기 비 내리고 있거든요. 비 <웃음> 너만 비요? 비 맞게 하지 않을게 비... 우리 우산을 준비할까요? 아니 근데 저 그거 많이 맞췄어요 그니까 러왜 그래요? 왜, 왜 배신감 느끼게 첫 내려와. 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가 가득해요 비가, 비가 정말 많이 내리네요 네 장마전선이 여기로 왔나 봅니다 그죠? 아무래도 저하고 주주가 네.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이게 한 세트인 거죠? 그니까 러네한 아 이제 책가방을 네. 들고 다녀야겠네 네. 뭐 여러분이 또 따로 하는 일들도 있으시니까 중간중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2주 동안 시험연수를 잘 올려서 아. 이주. 아, 2주 동안. 어. 동안. 할수 있겠죠? 이제 이 공단기로 공부 해고시면 되고요. 혹시 가고 싶은 선물 있으면 이거 합격하면 제가 선물을. 허, 어, 진짜? 아, 어 진짜? 이제, 아, 에어팟. 에어팟이. 에어팟이 너무 비싸잖아요. 에어팟이 살지. 잠깐만. 저는 저는 이제 옷 아우터. 오. 오. <웃음> 라이프로랜드 브랜드. 아, 최애 브랜드. 네, 우리 피오님의 어. 최애 브랜드 라이프로랜드. 맞아. 6 0분 중에 다 합쳐서 몇개 했다고? 저 17개. 17개 개요, 15개. 여러분 나름 꽤 믿을만한 교재거든요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 10명 중에 8명은 공단기 시험 오아 진짜? 아, 거의 다 이걸로 합격하셨다고 네. 그 공무원 58개 직렬의 최다 합격자 배출 전부 다 공단기 거든요 공단기 업적이니까 어, 여러분도 58개 직렬 중 다 먼저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 섬유 있네. 저는 항공 우주로 가겠습니다. 저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여기. 어디 뭘요? 마약 수사 직렬. 오. 좋아. 그러면서 이제 외툰 마스터 하고. <웃음> <웃음> 재밌겠네. 아이 꿈이 꿈이 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국급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렇게 먼, 먼 직업 아닙니다 오.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잘 보시고 만약에 <웃음> 정말 내가 공무원이 할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으신다면 <웃음> 지금 당장 공무원에 <웃음>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웬트 오늘 준비하셨어요? 뭐야 뭐야 웬트 뭐야 자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 그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잘해보세요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꿈이고요어 지금은 어 제가 지금 촬영 어.. 약간 좀 끝나고 그 다음 약속 시간까지 약간 좀 텀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여기 스튜디오 3그 녹음실에서 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동 중이여 이동 중에 공부를 할 거여가지고 너무 큰건는못 갖고 오고 요거 예 이동기 영어 기본성 우리 어.. 이 단어장 어.. 이 단어장을 잠깐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햄퍼 햄퍼 햄퍼 거슬리는, 가혹한, 거친 헐쉬헐쉬 약간 이런 느낌 AVERT 피하다 막다 돌리다 어 v e r t AVERT 피하다 막다 돌리다 f 음. 비틀거리다 더듬다 약간 비틀거리다 더듬다 느낌으로 음. 그런 비슷한 발음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런 어원 이런, 이런 것들이 잘 모여있는 단어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게 할수 있게끔 뒤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최빈추동사구 및표현 이런거를 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런거 보면서 이제 아 시험때 대충 요런식으로 나오겠구나 예상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공부하는데 되게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연상하면서 어,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벌써 성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좀 많이 어느 정도 예, 공부가 됐다 짧은 시간 내에 어, 공부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듭니다 음. 안녕하세요 주제이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국어선생님은 이선재 교수님이십니다 책 이름도 선재국어거든요선재국어 올인원 기본 심화로 보면 되겠다 올해는 여기 이제 부록이 들어가는데 부록은 조금 더설명해 드리기 근데 2배속 하면 조금 더 빨리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2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배속은 살짝 양심에 걸리니까 1.2배속 어느 님들이 약간 좀 약하신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음.. 강의가 딱 그게 정해져 있네요 우리 선생님이 말하셨는데 예습은 할 필요 없대요 바로 와가지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되고 그러고 문제를 풀고 그 뒤에 대신 숙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매일매일 독해 훈련을 해야 된대요 공부! 공부! 공부합시다 공부! 공부! 공부합시다 어떻게 들어가지? 공단기, 공단기, 공단기 심화 단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쨌든 장은 아시겠지만 전체 국어영인에서 가장 쉬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교수님 그래서 얘네들을 다못 보고 봐라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밌네요 진짜 공부해 나 좋아 그렇게 해서 포인트 3번까지 배웠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듣죠. <목소리> 오늘은 이제, 아, 모티브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가져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는 바로 영원자 <목소리> 이것들을 바로 이제 영원하고 지속적인로 하는 시험에 찾아, 자 반대만 띄 말까? 이렇게 왕들 이렇게 세기별로 이렇게 쫙 해놨는데 이 길이가 다 다른 게 뭔가 한 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해놓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오늘은 어... 제가 좋아하는 하동균. 하동균 님이 아니라 에, 이제 앞으로 좋아하게 될 에, 한국사를 가르쳐 주실 문동균 네, 예.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간대전... 아 출근하고 바로 왔어요. 화이팅. 그리고... 음... 제도의 완성은 경정전식과 이게. 자기 전에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은 되게 잘 외워진대요 그래서 그 영어 비법을 한번 따라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외우려고 휴대폰도 안 들고 왔어요 옆에 휴대폰 놔두면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이게 이번 시험지고요 잘공부 해서 왔으니까아 아, 를... 긴장돼요 평균적으로 음... 했을 때 380점 정도 맞으면 통과라고 한다면요 음... 그 전공과목 다 100점이라고 치고 음. 음. 세 과목에서 오작네 개까지 허용 다섯 개 하면 실패 성공하면 응. 공무원만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애프워치와 폴라아웃 바로 네 갑니다 네 오케이 해봅시다 네 오케이? 네. 오늘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주시나요? 네. 정규 시험 시간 지켜야죠 정규 시험 시간으로? 오케이 할수 있다 한세번치고 갑시다 세 번? 세 번. 네. 오케이 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치 <목소리> 이제 보인다! 한마디도 안 하고 시험에 집중한다. 시험 칠때 원래 말하면 안 돼요. 지난번 시험 칠때 아... 말이 많았죠. 그렇죠. 네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일만 산 네. 거죠 사실. 채점을 아. 시작할까요? 네어다 아. 주시죠. 고생했습니다. 채점 끝났고요. 네 오늘 상당히 열심히 했네요 둘 다. 아 하나는 나갔죠. 이 있습니다. 아 어... 점수는 안 좋겠네요. 예 네. 쳐야 돼요? 네몇개틀려지 쳐보세요. 아. 우리 몇 개였지? 다 합쳐서 네 개요 잠깐만 이미 예 이미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이미 네개짼거 같은데 저는 국어에서만 네개 틀렸습니다 <웃음>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뭐 저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국어 네개 틀렸고 한국사 세개 틀렸고 내 영어가 다섯 개 틀렸어요 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했는데? 약간 욕심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2주 동안 공부해서 한다는 게 괜한 기대를 했고 달콤한 꿈을 꾸었다 저는 생각보다 잘 맞췄는데 이게 운이 좋지 않았어요 아, 아. 저는 국어가 세 개를 틀렸어요 오호. 제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어에 음. 특히 한자 쪽두 음, 개를 틀렸고 아. 그리고 한국사를 두 개를 틀렸어요 의외로 어. 물론 어릴 때딴 거긴 하지만 아. 한국사 5급을 가지고 있는 요아 진짜? 아, 뭐야? <웃음> 진짜 이기네요 근데 아, 이게 사실 초등학생 때딴 거긴 한데 아, 그래? 영어는 이제 세 개를 틀렸네요 오 진짜? 네 제가 좀 놀랐어요. 저 영어에 자신이 좀 없었는데 어. 생각보다 잘하지 않아요. 진짜? 어, 네생각보다 아니라 우리 다 기대 이상 아니야? <웃음> 맞아요. 좀 기대 이상이 솔직히 <웃음> 아, 기대 이상이긴 한데 이게 선생님들이 딱 집어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근데 확실히 음. 효과가 있네. 효과가 있어. <웃음> 효과가 있어. 어, 제일 중요한 건뭐전 과목이 다 그렇지만 특히 한국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웃음> 그런 그런 개념들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보기 좋게 딱 정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응. 그래서 나는 더 한국사 그 공부하면서 지금 시험 보니까 더 쉬웠던 것 같아 한국사 선생님 동균 선생님이죠. 그 노래 부르는 하동균도 있지만 어, 이 동균 형님이 진짜 그좀 말씀을 좀 재밌게 하세요. 음. 어 거의 그 하동균 씨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노래만큼의 호소력과 그리고 설득력과 말을 진짜 잘하시잖아 뭐, 어,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의 진짜 임팩트가 계속 꽂히지 않았나. 아, 우리 동균 형님 에, 음. 에,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물이 들어가서 너무 음. 아쉽고요. 아뭐 아쉬운 것 같아요. 음. 꽤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 응, <웃음> 자,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초복인데 <웃음> 얼마 전 초복인데 다 챙기셨습니까? 몸 건강 잘 하시고 에이, 시험 열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열정, 열정, 열정. 다들 수 있어요. 화이팅.